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 색상들은 우리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색의 그을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우리 예를 한 들어보자 색과 노래는 색과 노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음파워 노래 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우리 감동 증기가 아니면 그에 빠져가 있고 이런 기운이 있을 때 노래 부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어떤 사람 어떤 가수가 부를 때는 우리 사람의 감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지 않을 때는 감동이 아니로 난다는 거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을 작용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풀이법에서는 이것을 풀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치? 이거는 풀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음양이치론는또 우리는 풀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풀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 여러분들은 선택의 권한 나중에 이것을 풀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 이거는 선택의 권한이 나중에 주어진다 이것은 양과 음 좋은 일도 이것을 하느냐, 나쁜 일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감성, 나쁜 감정. 여기서 감성과 감성을 했는데, 좋을 때는 이 감성적으로 우리는, 감성을 우리 다루는 것을 오성이라고 그랬지. 오성이 원활히 돌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좋은 감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쁜 감정이 돌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선택을 하게 돼.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카드로서 돌릴 이유는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네, 꽃표를 한 거예요. 꽃? 자, 여기 꽃표 해놓 거다. 풀이하는데 벌써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선,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풀수 있는 방법은 논리는 이것이다. 좋은 감성과 나쁜 감정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아빠가 왜 싫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만나 할 때. 이유가 아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색채를 이제 푸는 거야. 아 나는 아빠가 싫다. 이래아놓고 이제 푸는 거야. 이제 이지자 그러면 천지 조화로는 우리는 삼원색이라고 그랬다. 그지 그래서 그수물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색의 수이우리우리 빨파초 뭐 이렇게 빨파노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 수분이 바뀌었다 자 사문 세계는 우리는 감성이라고 그랬다 그제 심리는 감성과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천지인이다 천북의 논리에 천지인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감정은 하늘을 따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천기라고 했고 이것을 지기라고 했고, 이것을 인기라고 했다. 그러면, 청기는 우리는 파랑색이다. 그러면 지기는 우리는 빨강색이다. 인기는 노랑색이다. 이것이 색의 사멸색이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은 다볼수 있어요. 자내 운명이 내 운명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주어진 것과 이빨강은 어떻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자 이것은 인간의 이것. 이것이 세계가 합치게 되게 되면 우리 데는 뭐가 있나? 시끄러운 먹구름밖에 없다는 거다. 인생또 꼬약한 데다가 인연의 역기 갖고 문제고 귀신도 두글두글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뭐가 아, 저 밑에 땅속에 들어가는 거에요 지하에 검정 시커먼데 가는 것 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기운 이라고 하요 기운과 기세라고 하는거예요 기운과 기세라고 하는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논리는 이 논리는 우리가 수리사지에서 풀어왔던 논리와 연결을 하다 보면 변해요 자 하늘이 준 우리 천기를 한번 따져보자 천기를 우리 성격을 한번 풀어 심리적으로 성격을 보게 되면 이 고지식한 타입이라 했다 도단체가 했다 그제 자기가 자기만의 안정이 딱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똑똑하다 했죠그제 그렇게 귀신이 작동해갖고 니가 너무 똑똑한 게다 인기는 어떻게? 지 혼자 잘난 차는 거야. 이? 아는 것도 모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파랑색은 좀더 냉정하다는 거야. 냉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야. 안정적이고 냉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빨간 기운은 어떻게? 기운이 강하게 표출하고, 응?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이런 이 형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노란색은 어떻게? 우유 부단하가. 노래끼리 하다, 이제 그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노로끼리 한 모든 명제 속에서 갈팡질팡 할수 있는 이런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이다. 나뭐 뽑겠노? 예? 뭐 뽑으면 제일 좋겠노? 누가요 박사님. 아니. 내가 뽑으라고 하면 지금 한번 뽑아봐 어느 거 하면 좋겠노내 지금 이 이야기 이거? 응. 그러니까 이거 빨간 거는 어떻게 돈벌이 하는데 빨간 거면 좋은 것이지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빨간 거면 어떻게해 자칫하면 이래,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상황이 확확 바뀐다는 거다 이 <웃음> 공부를 열심히 했어 <웃음> 이것이 우리는 기운의, 기, 운과 기세라고 해요. 카드 밑에 보게 되면 기운과 기세라고 해놨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에너지와 영문으로는 에너지와 파워라고 해놨, 돼어 있어요. 이 카드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뽑아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에서 이 드로잉북이 있을 때는 이것을 그릴 때는 어떤, 어떤 색으로 칠하겠노? 이렇게 노는 거야,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생각, 이런 기본적인 특성이 없어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아버지를 그린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 그림이 좋겠나, 이 그림이 좋겠나, 이 그림이 좋겠나.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떤 색깔이 좋겠나. 아버지는 노랑. 응. 노랑. 노란. 어, 아, 노랑가. 노 해. 아, 노래 우유 부단하고. 예 그냥 친근감도 있고 이런 거지 그지 이거 빨간색이 되면 어떻게 해? 이 귀시가 둥둥하고 이거는 너무 냉랭해지는 거야 그것이 이것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명제에 따라서 이것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변화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는 거다자그 다음에 이것이 3번이다 4번은 우리는 어떻게 사방 8방이라고 그랬지 그지 여기는 0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방하면 좀 그렇네 그지? 이렇게 사방하자 자 이것은 우리는 인연법이라고 그랬다 그지? 인연법 여기서 우리는 인연법은 영혼의 색계이 것이 아니라 색채에서는 이거는 사람인데 사람을 그리게 대상자를 그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림이다 왜 되지? 그렇게 심리 인연이라는 것이다. 이게 심리 인연. 심리적으로 지금 가장 주의 깊고 관심이 있고 기운이 강한 인연이 누구냐를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풍을 간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강하겠나? 아니면 학생인데 친구인데 강하겠나 엄마인데 강하겠나 이런거예요 이런 기운인데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색상을 선택하는 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의 그 심리를 읽어내는 방법이다 이거는 기존의 그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그 다음에 우리는 오행작용론이다 오행작용론은 우리는 어떻게 심리작용 이라고 하는거죠 심리작용은 어떻게? 요렇게 되어 있겠지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심리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상생상극이 아니라 어디네? 상촉. 상촉상황론으로 풀어내는 거다 심리는 심리는 상촉상황으로 풀어내는 거다 이거는 상생 상극이 아니에요. 네. 상생 상극이 아니고 상초 상황으로 풀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영문으로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은 구성론 육은 구성론은 아까 어떤 색이지? 네. 삼은색과 상강색이 합쳐지면서 색상으로 구성된 여섯 가지 구성되는 그제. 이 구성을 우리는 이판단과 심리 판단과 심리 결정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파빨로초 어떻게 금 흰색 상광색 상광색 예 상광색 빛깔 어 상광색 네. 이거지 구조는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구조다 자 이제부터 7, 8, 9는 아주 복잡하다 여러분 들 7, 8, 9 에서 이 묘법이 다 나오는 거야 7은 우리는 어떻게 무지개 세계라 그랬지? 7 세계라 했다 그치? 일곱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는 것은 심리 애군 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심리 애군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리사주에서 칠선지에서 배웠던 것에 조금 나아가서 있는 거야 자그중에 심리 그러니까 심리 적성 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다 심리도 내가 좋아하는 거내 감정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심리 외군 적성 그 다음에 또뭐얘기했지 응? 아 갑자기 이제 못보인 얘기하려다가 이기 노는 바람에 이제 못 보인다 어그자주 여기 있다 처음 <웃음> 보는거라 응. <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참그 있다. 심리적성도 있다 이게 또일곱가지예요 응? 이게 일곱가지예요어 일곱가지 이것이 심리개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 네번째는 심리감정이라는 것이다 <웃음> 가다가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가다가 순간적으로 막 이자 먹는다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색 속에는 풀어갈 때 이런 것이 있다. 애구는 어디서 풀까? 애기인데 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아기는안 안 되지. 그럼 애기 때는 어떤 거 풀어야 되겠나이 개성이라든지, 즉성을 푸는 거죠 그죠? 이것을 재능을 하기 위해서 풀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 용도에 풀어가는 그 명제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팔방, 그럼 이는 팔색이지 팔색이는 연이라고 했다 그치? 연회색부터 시작한다 연회색부터 시작한다 자 연행에서 시, 시작하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희망이란다 희망 이? 희망과 디자인, 욕구. 어, 여기서 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두 번째는 자기 욕구를 풀고, 세 번째는 우리는 팔심을 풀고,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팔연을 풀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엇까지도 이것 갖고 풀고. 그러니까 어른들 심리할 때는 이 다르다는 거다아 애기들은 어떻게 진로를 푸는 거야, 진로. 애기들 때는 진로 요거 갖고는 적성 일곱 개각고는 적성을 푸는 게이고 여덟 개각고는 이것을 푸는 것이고 나중에 애기들인데 사개가딱오 이렇게 사개가딱 있으면 어떻게 이 아이의 두뇌를 풀게 되는 거예요 애기들의 두뇌 현상 그럼 애기들인데 어떻게 이 아이는 판단력이 좋다 이 아이는 안 기르기 좋다 이이것에 예? 그다음에 여기이 일곱 번째는 이 학습 능력을 풀게 되는 이 아이는 공부도 어떤 공부를 잘할수있을 것이다. 근데 너무 재밌지 않나? 그럼 그 혼합세기, 그게 갑적성 욕구, 희망,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색깔별에 관련게 기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가 그 어떤 걸집었다고 그 연한색을, 연한색 흰색을 집었다 했을 때, 거기다 그 다, 답이 나와있을까? 아, 명제에 따라서 어느 어느 것을 적용시키가 벌써 나와있거든 순번이 이 명제를 애기인데 오늘은 어떤 명제를 선택하겠다고 딱 적이지 으면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결정만 하면 돼. 8을 여덟 개 카드. 아 여덟 개 카드가 있는데, 음. 자 여덟 개 되면 이, 이 호프가 욕망은 나중에 보게 되면 항상 허공에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큼 됐을 때 자기가 바라는 거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것을 그 드로잉 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선택할 때 자기가 요구하는 거 바라는 것을 선택할 때뭐 이게 장난감이 있다 하면 장난감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 장난감에 어떤 색을 칠할래 해 가지고 8개 카드를 싹 돌리면 되는 거야 그 색을 아, 색을, 어, 그렇게 여덟 개 색이 있으니까 여덟 개 색을 여러분 카드니까. 그래서 집어내. 어, 카드니까 여기서 딱 찍으면 요거 딱 찍으면 요거 갖고 지금 음. 그 장난감에 대한 욕구가 어떤 욕구다. 음. 재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단지 욕심으로 판단했지 욕심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 가, 가욕도 있고, 아욕도 있고, 역욕도 있고, 자신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욕도 있고 이런 욕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럼 연한 세계 대신는 아무런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럼? 아니지. 아, 네. 연한 세상이 이게 수, 숫자와 연결돼 있다는 이런 거. 어, 숫자가 연결돼. 음.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연결을 시키는 것이지 원래는 색상과 연결돼 있는 거야. 그렇죠. 아, 색상과 연계되어 있는 거야. 그, 그니까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이면 팔업이 되는 거, 무색이면 연계되는 거. 그렇지. 그럼저 순번을 외워야 되겠네요? 이 순번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여기도 여덟 개. 64개야, 64개.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웃음> 여러분들 이게 한, 여덟 가지가 아니라, 여덟 종류의를 적을 풀때 명제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적용시킬까 욕심을 적용시킬 것인가 학습 능력을 적용시킬 것인가 발연을 적용시킬까 발인? 칠공도 4 9개네요아 예, 이것도 계속 있잖아. 아, 정말로 <웃음> 할것 많네. <같네. 웃음> 아, 이러면 강사가 되기가 쉽나? 세상을 세상을 잡는 이론이 그 간단한 논리 갖고 어. 세상을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있는말이야 이것도 뭐냐 그래서 이게 탈화하는 사람은 지금 공부해는 안돼 그래서 내가 안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테스트를 하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정립을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하고 한번 들어갖고 잘 안되니까 다음에 강사할때 열심히 들어갖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강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잠잘 시간이 없지 잠잘 시간이 잠재시간이 없다는 거네. 자. 시간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거지. <웃음> 자, 국이 변환회라는 우리는 아까 지금 무슨 색을 했어요? 흰색부터 시작해서 일곱 개의 무지개 색과 어, 검정색까지 합쳐갖고 아홉 개의 색상이다. 자, 이 색상은 우리는 백그라운드에요. 배경이에요. 뿌리다, 뿌리. 나무라면 뿌리다. 내이 심리, 뿌리다, 심리 뿌리. 어. 내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려 하게 되게 되면, 이, 이 도화지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니는 어떤 도화지, 오늘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색의 도화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나. 밑에 근본이다. 이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게. 그럼 이것을 팔로보기 흔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아홉 개의 아홉 개의 변화, 아홉 개의 감정, 아홉 개의 우리는 아홉 개 변화니까 이게 모든 게다 들어있다 임. 그렇기네 자기의 특성이 아홉 개, 자기의 그 뭐고 감정이 아홉 개, 자기의 느낌이 아홉 개, 자기의 지금 심정이 아홉 개, 이런 모든 게 있다 임. 그거는 여러분들. 주기론은 아거 해당. 주기다 주기는 그그 아, 아니다. 주기론이 아니고. 올라갔다, 감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번 합아 여기서 여기서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5성 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본성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본성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심성이 어떻게 되고 이성이 어떻게 되고 감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성주기가 어떻게? 해? 내면 심리에서는 이 오성주기로 푸는데 여기서는 색채심리에서는 이 카드로서 오성주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풀어나가게 되는거예요 한숨 쉬면 안되고 박사님 혹시 이거 색 말고 또 나중에 또 나올거 또 있어요? 아그 얘기하지 말고 <웃음> <웃음> 아 자꾸 끄는거야 <웃음> 자, 지금 있는 거라도 열심히 빼가지고 머릿속에 다 채워 있는 게.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다를 것 같다. 이건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기들인데는 몇개안 돼. 애기들을 풀기 위해서는 몇개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갖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애기를 대상으로 하겠다면 이거는 모든 것을 언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걸 다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일반 사람들에는 상급에는 이런 걸 가르칠 필요 없고 상급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이 중에서 이거 한 개. 에? 자, 이거 욕구 하나, 이 백그라운드 하나, 이 심리 자율하는 거. 그기가 저기 이게 뭐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승주기. 아니 아니. 국기 변화로. 아니, 전체적으로, 이 한, 그림 한살 그렸을 때. 그게 이제 이 바탕색. 바탕색. 네, 근본을 까고. 내가 지금의 취해진 상태를, 상태, 현상, 내 감정, 이런 것이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를 푸는 거예요. 상태. 현재의 상태. 현재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기분이 별로 좋은 날이 아니다. 여러분들 카드를 딱 뽑게 되면 이 아이가 벌써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야.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이다도 다 알아.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보면 이, 이 이것을 뽑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영원의 카드 1번부터 뽑았지. 그렇지? 처음에. 여러분들 이 백그라운드 보는 거야. 백그라운드 이 아이는 지금 기분이 상태가 좋구나. 상태가 좋은데서 어떻게? 여기 사계에 옮기는 응? 어? 어 가족을 딱 하게 되면 아빠 하게 되면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아빠를 선택하면 아빠에 대한 감정이 좋다 이렇게 되는거지 상태가 나쁜데서 엄마를 선택하면 엄마하고 지금 별로 안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학교가기 학교, 학교 가기 이렇게 드로잉 북에 딱 있으면 이것을 딱 선택하게 되게 되면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이제 누구? 선생님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을 딱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심리 착용했어요 이 아이가 무엇때문에 이 학교 가기 싫었냐 이렇게 딱노는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기분이 어떻게 이런 기세가 이 이제 기세와 이렇게 기세가 어느 정도 강하니 이, 사, 이 아이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우리는 힐링을 하고 어떻게 변화를 하고 어떤 것의 가제를 바꾸줘야 될 것이다. 이 탑이 그대로 놓는 거야. 너왜 학교 가기 싫으나 물 아내 짝꿍이 꼴보이싫어서안 간다. 그렇 짝꿍이 옆에서 자꾸 괴롭히고 <웃음> 못 갔다. 나를 왕따를 시키서못 갔다. 선생님이 쫑꼬를 줬어. 내 가기 싫다. 어 엄마가 어떻게 자꾸 하라는 공부만 하라니까 공부도 안 되는데 하라니까 안 된다. 이것을 푸는 거야. 그렇게 이게 얼마나 재밌겠네 이거. 근데 음. 이거 보면은 이제 저기 수리 사저기 들어가잖아요. 그결렇게 음. 뭐 아, 결국은 어디서 나왔냐면 음. 우리는 수리 법칙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해. 수리, 음. 수리 심리학은 걔는 자꾸 천부긴 따지지 말고 수리 법칙에서. 수리 법칙은 천부경부터 우리 수리 법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색채는 어떻게 이 수리 법칙과 연결돼 숫자와 연결돼 있고 수리 법칙과 연결돼 있다고 해야 천부경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타로 카드는 천부경 해야 되고 왜냐하면 뒤에 겨운이라든지 이런 방법이기 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부경을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색채 심리는 이거 할그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숫자만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리, 심리학, 기초를 공부를 해가면서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우리가 하자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공부를 하니까 여기 저기 바짝 차려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놔야 되겠지?